오케이 단풍의 나라님 어느 정도로 맛있게 짜셨는지 한번 보자. 저는 진짜 요런 거 하나는 미슐랭이기 때문에 어, 진짜 맛있는 팀 아니면은 제가 팀체감안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800팀. 에 팔칸데 월드컵. 앤 뭐야? 여기서 8카 7카 준우선. 아, 월드컵. 아, 캐나다구나. 음. 캐나다 국대? 어허. 속력, 와, 야, 근데 가속력을 갖다 10이나 주네? 캐나다. 중골슈팅에다가, 크로스랑 긴패스, 짤패, 민벨, 몸싸움, 몸싸움, 이렇게 나와? 레린이 이 친구가 사기에요? 188에다 이 정도 속력에다가 슈퍼랑 이 정도 나와주면은 나쁘진 않네. 괜찮은데? 어. 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 전호선 데이비드는 그냥 진짜 미쳤고, 음. 아, 근데 강철 몸? 이키의 강철 몸? 터트랑 있고. 자, 어서리오. 야씨 뭐야 뭐야 속력이 140이 나와 우와 야나 속력 와 미쳤다 야 약발 3군데 잠깐만 뷰캐넌 약발 3? 음자 그리고 허찬슨 허친슨 에우스타키오 아, 시아 크로스, 김 패스, 커브, 민벨. 오, 이 키에 이 정도. 요건 그냥 좀 기본인 것 같은데? 약간. 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스랑 카말. 야, 민첩성 지리긴 한다. 음. 몸싸움에다가 요 정도면은, 알폰송 데리비스는뭐 인정하고, 이두 친구들. 야, 근데 속력 자체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야,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긴 해,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뒤지게 빠른 거지, 따져보면. 아또 수비 능력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고, 스태미나가 130이야? 야, 근데 골키퍼가 너무 아쉬운데? 골키퍼 이 친구 팔카 없어요? 아, 거의 없네? 와 골키퍼 이 친구만 좀더 보충하면 좋았을텐데 야 캐나다 골키퍼 한번 볼까요? 은가가 4만원 그 겁나게 싸긴 하던데 캐나다 한번 봅시다 21 캐나다 아 여기있다 22 캐나다 와 골프 없어 와 진짜 만 원이네. 여기 두 친구로 비교했을 때 밀란 보르얀 이 친구밖에 없어서 와.. 8카백 100만원인데 없다. 와.. 그러니까 키도 얘가 제일 큰데. 와.. 뭐 어쩔 수 없다. 리그도 캐나다 리그는 없을 거 아니야? 리그로다가 기타리그, 클럽, 캐나다에 무슨 클럽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이거 어렵다.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미국 m i s 에랑 같은 리그에요? 그럼 찾기 어렵겠다 오케이 희귀한 컨텐츠 희귀한 팀 컨텐츠 나 o t 다저 쪽지로 보내주세요 IDP 일본어랑 그거 메인저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긴 한데 근데 워커님을 저는 믿고 있는데 단독님이 한분더 이렇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쪽지로 보내주세요. 한번 오늘 팀장 가봅시다. I'm here only